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이 복사꽃은 껍질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새싹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겠죠 이야기 시작 전에 먼저 구독을 한번 눌러 놓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신 아홉 번째 이야기는 호전 반응, 즉, 명현현상과 질병치료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유가 되려면 아프지 않으면 곰거나 섞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책 381쪽에서 400쪽까지 약 20페이지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약의 고전인 중국의 중국의 서경에는 만약 어떤 약이 명현 현상, 즉 호전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병은 낫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명현이란 말은 허릴명 눈이 허려지고 아찔해지는 기분이 되는 거죠 즉 눈이 허려지고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되는 현상일 명현현상이랍니다 즉 머리로 솟구친 피가 오장육부나 수족으로 핏길이 열리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명현현상은 자기치유력즉 자연치유력을 기재로 하는 현상으로 약이나 침술 또는 식사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이치입니다. 서양의 부작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질병으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반응현상을 일컬는 것으로 이러한 명현현상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몸의 질병이 완쾌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표, 표현하면 그냥 호전되는 반응이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몸에 땀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는 한의학에서는 이 명현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서는 체내 염증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거나 혹은 신체 내부에 무너진 균형이 회복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신진대사가 잘 되면서 그동안 문제된 세포와 조직을 복구하는 현상이 명인현상입니다. 네번째 예를 들면 아토피나 부스럼여 여름 같은 게 나오죠. 이런 것은 몸속 깊숙하게 있으면 이게 염증이 종양이 되고 저체온이 오래 지속되면 거기 암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암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현상을 명현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아프지 않으면 곰거나 습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진 보면, 이 사진 보면 지금 티눈에 고름에 변형의 괴사가 된 장면의 손가락이죠. 이 대백과 사진을 찾아보면 명현현상은 어떤 질병의 정세의 악화 또는 전병, 합병으로 나타나는 오용이나 부작용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몸이 좋아지는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하여 도전반응이라고도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서구의 자연의학계는 이러한 현상을 치, 치유의 위기라고 부를 만큼 준비 안된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나 세 번째 동양에서는 이러한 명예현상이 생활화 되어 있었는데 그언자의 예로서는 이러한 통증 그 자체를 참지 못하여 무분별하게 통증을 없애는 치료에만 급급하여 점점 서구의학의 논리에 밀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네번째, 명현현상, 즉 통증이 있는 곳은 신경의 조직이나 핏깁이 살아나고 있는 전조증세입니다 따라서 통증이 없는 조직은 결국 곰거나 괴사하고 염증이 많아져서 살이 썩어 가게 되므로 치료할때는 반드시 이 명연현상을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이 혈류따기 명연현상 두번째 손가락 여기에서 가장 많은 염증 고름이 많이 나오죠 첫번째 이 헬류따기는 세상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백혈농 어적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백혈농이란 것은 뭐냐 죽은 백혈구의 시체를 빼내는 예방의학이죠. 그래서 50여 년간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두번째 따라서 손가락 겨우 한두 곳을 땄는데도 명현현상이 생겨난다는 것은 어떤 여러 치유의 방법보다 혈액순환을 잘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이 허약할수록 손을 따고 나면 명현현상 즉 호전 반응이 많거나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병의 원인은 백혈구가 4 내지 5일 살다가 죽거나 혹은 환경적인 다양한 충격을 이기기 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난 백혈구가 수명을 다하고 죽은 후에 염증 또는 물과 유산 진액 고름들이 혈관을 따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에 가장 취약한 부위에 염증이 가장 모이게 되죠. 배에 모이면 배병 간에 모이면 간병, 허리에 모이면 뭐 허리병 이렇죠. 그래서 혈관 내 염증이 많으면 생명 유지가 힘들게 되므로 우리는 근육을 움직여 혹은 심장에서 멀리 우리 인체에서 가장 멀리 보내려고 하는 현상이 바로 경기, 경련 혹은 수정, 냉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따라서 경기 후에 심장에서 먼 부분의 모세혈관이 염증으로 막히게 되는 초기 증세가 바로 수족냉증이죠. 혈류 따기는 바로 이러한 인체의 치명적인 농백혈을 빼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막힌 혈류를 스스로 뜯어서 질병의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학입니다. 네번째 체내 체내 하치장 쓰레기 하치장 염증의 하치장에서 염증은 빼낼수록 좋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염증이 쭉 차이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뭐냐 이 적혈구가 양이온을 떼어서 혈전 모혈관을 차곡차곡 막아서 그 부분에 산소와 양분 공급이 결국 안되겠죠 그러면 질병이 생긴다는 것인데 이 염증은 빼낼수록 좋습니다 첫째 이 한의학에서는 몸안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치료할 때 명예현상이 오래가고 길게 혹은 심하게 나타난다 했습니다 두번째 혈류따기 즉 손따기만으로도 막힌 핏길의 모세혈관이 열리면서 세포분열이 일어나 오장육부가 재기능을 하는 가운데 몸안의 독소가 여기저기 빠져나옵니다. 세 번째, 몸에 는 염증, 이 고름은 제살이 되지 못하죠. 즉 고름을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명연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름을, 서양의학에서는 고름을 약을 먹어서 몸 전체 녹여서 돌게 하죠. 그래서 현대 약은 지금부터라도 이 농백혈을 빼내는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더 이상 우리 주위에서 장애우를 양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실례로 교통사고 후 충돌 경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은 염증은 이 음식이나 약으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돌하면서 생긴 이 오장육부의 충격경기가 뼈나 견육, 신경조직까지 손상되어 여기저기 염증이 많어졌기 때문에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따라서 내몸 어디에, 어디가 가장 저체온이고 가장 염증이 많은지, 통증이 있는지, 대뇌 이상이 있는지 잘 살펴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질병치료의 법칙입니다 모든 질병은 심장의 피가 조직의 끝즉 관말지역까지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모셀관에 막힌 부위, 그 부위의 세포가 재균을 못하게 되고 그에 해당되는 인체 조직들이 여기저기 고장 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 주된 원인이 바로 뭐냐 몸속에 수명을 다한 백혈구의 염증이 모세혈관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장에서 가장 먼 쪽으로 염증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손껏 발끝부터 상례 지는데 자신의 혈류가 느린 조직의 가장 끝쪽부터 차가워지고 그 심해지면 붓고 혹은 그 부위가 살이 찌고 혹은 그 부위가 근육이 단단해지고 더 심하면 털이 나고 더 심하면 또 피부가 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시작되면 서서히 뭐냐 심장에 뛰는 피가 목, 인체에 목간만큼 머리에 열이 오르죠. 즉 대뇌 이상증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잘못된 약의 오남용은 난치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흔히 보통 사람, 나는 사, 일이 많다 하는 사람 있죠. 왜 일이 많겠어요? 몸에, 몸에, 심장이 아닌 다른 부위에 막힌 부위가 많기 때문에 심장에 대연피가 갈 곳이 없어서 머리에 압을 가해서 상체에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 치료는 심장에서 가장 먼 쪽, 즉, 손과 발, 그리고 오장육부의 장기 끝쪽으로 피를 잘 통하게 하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즉 머리의 열을 손끝이나 발끝으로 내리면 치유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발에 열이 많고 혹은 땀이 많아 또 살이 오는 온열단증은 이건 정상혈류가 아니고 허열현상이에요. 온열단증, 냉열단증은 허열현상입니다. 세번째, 그러므로 평소에 머리는 무조건 차게 손발을 따스하게 만드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서양에서도 한의학에 기인한 헤빙의 명염반응 법칙에 의하면 모든 치료의 과정은 안에서 밖 무슨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빼냅니다. 그 다음 머리에서 손꼽 발끝 쪽으로 정상이 일어난 역순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치료를 하다 보면 아픈 부위가 심장에서 점점 심장 멀어진다는 이야기죠. 멀어지면서 아픈 게 바로 명인상이에요. 따라서 몸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밖으로 빼내고 머리에 생긴 질병을 손발로 나타나게 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명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심장의 피가 머리로 솟구쳐 머리에 열이 나는 것은 손발로 내리면 자연스럽게 자연치유되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섯번째, 다양한 치료 명연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 쪽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헬로 손따기를 자고 나니까 막 눈곱이 이렇게 눈곱이 막쫙힌다 이러면 뭐냐 이거는 대박 난 거예요. 심장병이 고쳐지게 되면 눈곱이 자꾸 놈. 심장의 띵박질이 바 뛰어서 질병이 있다가 이손 따기를 하면 치유가 되면은 이제 벅, 벅, 심장의 몇 박수가 70회, 70대, 70회대에 더 서게 되면은 이렇게 눈곱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어서 목이 간질간질거리고 가래가 끼고 기침 난다 그거는 뭐냐 이미 폐에 차인 수많은 염증들 뭐 먼지 각질 이런 것들이 섬모작용을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밤에 잘 때는 누워있으면 음, 식도에서 기관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 기관에서 식도로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아침에 가볍게 입안에 모이면 뱉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기침하거나 뭔가 나올 때는 약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약을 먹으면 오히려 그 염증이 아래로 내려가면 능망염이 되고 위로 올라가면 기흉이 되어버려요 자뭐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픈 거, 눈이 떨리고 또 시원해지고 요 눈곱이 난다 또 눈물이 자꾸 생긴다 이게 눈이 좋아지는 현상이에요 녹내장이 좋아지고 심장병이 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에 시력이 눈을 많이 사용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잠자는 동안 눈곱이 콩알만하게 몇줄 정도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심장이 좋아지는 현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목에 물려도 명연의상이 생기죠. 목에 물리면 목이도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이 많이 물린다 그러면 나는 혈관 속에 건강한 백혈구는 적고 염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건강한 백혈구가 많산 면역기능이 많산 모기가 공격을 하면 백혈구가 공격하니까 달라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체는 외부로부터 모기든 뭐 진해든 뱀이든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이를 물리쳐내기 위해서 백혈구와사우다 죽은 염증이 쌓이면서 모세혈관이 쌓이면 확장되면서 피부가 부풀어오르고 간지럽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면역기능이 약한 사람, 모기에 물려도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백신 맞아도 죽기도 하지만 같은 이유입니다. 자 다양한 명인현상 두 번째. 자뭐 나는 어, 손 따기 하는 게냥 코에서 콧물이 줄라고 피가 섞여 나온다. 그건 뭐냐 머리에 있는 머리에 있는 염증들이 염증들이 눈, 귀, 코, 입다 연결돼 있죠.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빠져나오는 현상이 에요즐겨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뭐, 어, 가슴, 가슴이 부위가 여기가 막 땡기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어깨가 땡기고 목등 모세근이 땡기고 이런 것은 뭐냐? 치유가 되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아픈 통증 부위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즉 호흡 기관이 좋아져서 폐활량이 증대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겨납니다. 자, 우리가 음식물 섭취에도 명예현상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음식 중에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해성 산소가 제거되고 염증이 정맥으로 해수가 잘 되면 어떻게 됐냐 오히려 피부에서 염증이 막 생기고 치만 경우는 두루기처럼막 소소하죠 이것도 역시 명현상이에요 자 머리에 나타난 또 다른 현상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이 화색이 같다 누렇고 창백한 얼굴이 서서히 붉으면서 화색이 돈다 이거는 뭐냐 내압이 낮아졌다는 이야기. 머리에 솟구진 피가 피가 창백해지고 노랗게 돼 있다가 전신으로 이제 손 닦에서 피 끼리 열리면 서서히 얼굴에 화색이 돌린다 화색이 돌기시작하면 화장도 잘 받고 그다음뇌압도확 낮았어요. 그다음 머리가 묵직하고 뭐 끈적끈적한 코 같은 피가 섞여 온다 이건 뇌혈관이 뚫리는 거예요. 오래 묵은 뇌종양이나 뇌의 염증이 고름이 피부 밖으로 빠지는 현상, 즉 중풍까지도 예방되는 명예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손과 피부에 또 나타나죠. 자, 그래서 어떤 쪽에 가려운 증세가 생긴다. 가렵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모세혈관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피끼리 열려 세포가 분열 중이고, 뭐 알레기나 건성 피부가 좋아지는 중이죠. 흔히 피상려다 이야기하죠. 이렇게 되면 가려움 현상이 생깁니다. 자이명인현상이 20페이지 쪽에 달하죠. 그 자세한 이야기는 혈류 순 따기 제책 381쪽에서 40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순 따기 내 안의 모든 질병을 한번 예방해 보세요. 자, 요게 바로 기본 손따이죠 양손 모두 따, 반드시 따야 됩니다. 자, 다사, 위장이나 오장육부를 개선시키는 쪽이에요. 나사, 치매 예방과 폐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라사, 심장과 간기능을 좋게 하는 쪽이에요. 자, 이런 것을 땄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A, B, 시처럼 물이나 수에 고름이 나왔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더 3일차에 한번더 따주고 따서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 가, 마와 가를 따줍니다. 이가을따면 여기서 아마 내압이 높은 사람 피가 막 분사되거나 특히 다리가 안 좋은 사람은 여기서 피가 막 분사, 솟구칠 수도 있습니다. 솟구치면안 나올 때까지 최대한 짜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1차 따기하고 나면 뭐 잠을 푹 우선 잘수 있고 아침이 되면 여기저기 몸이 풀릴 수 있고 또 명인 심한 경우에는 명인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또 일주일 후에 2차 따고 일주일 에 3차 정도만 해보세요. 어지간한 의지간, 병은 대부분이 고쳐집니다. 만약에 몸살 증세가 심하다. 몸살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 몸에 체온을 올려서 모혈관을더 많이 열려고 하는 현상이죠. 이때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방을 뜨뜨하게한 다음 이불을 받으신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완전히 이불을 덮어 었야 돼요. 덮었으면한 2, 30분 있으면 막가대에 막 미칩니다. 고 고비를 넘기고 나면 그때부터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이제 뭐냐면 땀이 줄줄 나게 되겠죠. 땀을 푹 빼고 나면 대부분이 열도 내리고 쉽게 낫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노인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죠 에, 2019년 발간 통계에 의하면 국내 치매 환자 수가 약 75만 5만 명이 된다고 해요 이 치매는 예방이 우선이고 자이 치매 이야기 하기 전에 구독 알림, 알림을 한번 눌러 주시면 다음 치매 강의도 쉽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 이제 한 60번째 이야기네요 60번째 이야기는 치매가 생기는 이유 치매를 평소에 예방하는 방법 또 치매가 걸렸으면 서서히 치료가 할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 치매 원인은 딴거 없습니다 백신이나 주사 약뭐 호흡기성 바이러스 이런 것이 폐 염증이 많이 차여 있어서 머리가 저산소증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치매 현자가 양산되는 것입니다 자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